저 빼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말하는데 안 끼워주고 마감 끝나고 다 같이 갔는데 저 빼고 술 마시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저도 술 마시러 가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건 그냥 정말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? 다 정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나도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철저하게 그냥 일정의 사이로만 그냥 일만 서로 문제없으면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냥 신경 안 쓴다든지 두 번째 그만둔다 세 번째 나는 그만둘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이랑 내가 그렇게 껄끄럽지 않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라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뭐라도 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다지 뭐 일을 하고 있다면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하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커피를 한잔 내가 사러 간다고 하더라도 한잔더 사서 오는 길에 그냥 한잔더 샀다 드셔라 뭐드린다든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나도 호감을 보여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한 마디씩 던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천천히 너무 갑자기 가면 안 돼요 스텝 하나 스텝 하나 이렇게 밟듯이 친해져야 돼 이제 조금 친해지면 언니 저 요즘에 좀 고민이 있는데 우리 술 한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술자리를 한번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는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합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별로인 행동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 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진짜 인간관계는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저도 일기소침해져서 가만히 있기도 했어서 왜냐면 참다 그래 누군가 나를 안 예뻐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모르는 물이 갔어 근데 어저 무리는 벌써 친한 것 같고 나는 새로 왔는데 그럼 벌써 이렇게 소의감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또 일기소침해지니까 딴 사람들한테 말안 걸고 친해지고 싶은데 왜저 사람들은 나한테 말안 걸어줄까?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만 바뀌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행동이 본인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술 먹으러 가요! 어? 같이 밥 먹으러 가요! 이러면 약간 부담스러워 할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인사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 그럴 때 인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이미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높아진대요 인사 잘하는 사람 그 다음 스텝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어, 아니야. 뭐, 뭐 땡땡씨도 피곤한데. 아이, 괜찮아요. 이거 절로 옮기실 거예요? 좀 도와드릴게요. 그걸로 이제 조금 이렇게 친해지고 나면 이제 살살살. 어. 알겠죠? 에, 아시겠죠?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. 궁금해요.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. <웃음>